날려꽃이 지는 계절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앉지 못했어 오, 오, 오 너의 의 실려오네 우우, 영원할 줄 알았던 스물다섯 스물 스물 스물하나 그날의 바다는 법 다정했었지 아직도 나의 손에 잡 일듯 그런 듯해 부서 지는 햇살 속 어. 너와 내가 있어 우. 가슴 시 리도. 난날의 너와 나, oh, 너의 목소리도, 너의 눈동자도, 애틋하던 너의 체온마저도, 지난 날엔 너와 나오 후 너의 향기가 바람이지어오네 날려꽃이 지는 계절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이 그때는 아직 네가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